아아 <웃음> 이거 어떻게 해 객집기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랑 브이로그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랭입니다매랭 아침 점머로 산뜻하게 시작해 봅시다 야생 그 자체구만 야생 그 자체야 어, 그래 몸좀 어, 괜찮아? <웃음> 두기 몸살이었어? 야 조심해야 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야, 마스크 쓰고 다녀 야 그리고 너그둘리 알아? 그러분 보지마! 아침 좀복 이거 보세요! 백김치 이거를 잘라 넣겠습니다. 네. 혀는 대지 마시고 혀 대지 말라고! 백김치 with 간장 계란밥 collaboration right here. this is future. this is our future over right here. this is our future here. 야! 와 이거 미치겠네. 왜나 이거 몰랐어. 왜나 몰랐어요? 난 아니에요 와 백금생 간쟁 안젠간 한번쯤은 너와 주겠죠 하나씩 그대를 바라보다 그대 사랑합니다 아이 뭐 목이 여기까지 맵거든요 지금 진짜 숨이 안 쉬죠? 내가 이렇게 뻑뻑해 먹는 줄 알아요? 이렇게 먹어야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거든요 제가 참았어요 아이 순간 이 기다렸어 이 아마 설날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갑자기 갑작스럽겠지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블링크들은요, 아침 일어나면 항상 해야 하는 게 있어요. 5.5억 회. 저 지금 10억 1 5 누르기 지금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지금 한 적어도 한 열두 번은 누르니까. How you like that? 외국에서는 How you like that?를 어떻게 쓰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념을 좀 무시를 했다. 대부분 이래요.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이렇게 하는데 How you like that? 이한번 매기는 거예요. Like, it's like How you like that? Yeah, yeah, yeah. It goes to you. It goes to How you like that? 아아악! 하지만 이 How you like that?는 약간 좀 예술적으로. Yeah, yeah, yeah. I like that. Did i n tin tin d i r I like that. What's up? What's up, baby? 아,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아침 먹었고 단백질 먹었고. 자 일단 장을 대충 다 왔는데 어자 일단은 이 아이비. 그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많이 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계속 먹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먹을 것들은 이제 플레인 요거트, 땅콩 버터는 당연히 지방이 중요하니까요. 진 지방 중요합니다. 간식 겸 그래서 계속 먹고 싶어서 믹스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맛이어서 먹습니다 맛이어서 탄수화물을 좀더 섭취를 좀 해주고 위해서 이건 낙이죠 카스는 낙이야 광고 들어오나요? <웃음> 이 벌크용 참치는 오메가3도 뭐연애보다는 덜하지만 저렴하게 살수 있고 고징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추천드립니다 어, 맥주에 너무 좋아 한 시간 후에 다시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루에 두번 정도 할것 같아요 소근육을 먼저 하게 되면 은 다음에 이제 대근육 운동할 때 힘이 많이 달려서 어 저희 집에 이 헬스장에서 이제 큰 근육으로 대근육 위중으로 좀 돌리고 무리 운동으로 이제 헬스장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work out, baby. 자, 위에다가 이제 정립선 안주 안주 안주. 어, 와. 보이세요? 이거 보세요. 오! 너무 크잖아, 여러분들. 저는 큰 거밖에 안 먹습니다. 저는 큰거 좋아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아, 뜨거야 어우 미치겠네 이거 오! 와 열었다 1 2 3아 죽인다 죽여 죽여 죽여 근데 확실히 구워먹으니까 수분기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담백하네 내가 원래 찐 음식 별로 안 좋아해 치진에 닭다리가 있다면 걔는 개, 다리와잘 보세요 이건 못 참지 이거 보세요! 에? 진짜 보세요! 갑니다, 여러분들. 와. 와, 미쳤는데? 와, 소고추장 필요가 없네. 와, 뭐, 거슨 진짜, 죽어, 씨. 에? 되게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오늘 교훈은 이겁니다 상남자는 장갑을 안쓰지만 똑똑한 사람은 쓴다 아, 좀이따또 저녁에 저녁 운동 가겠습니다 와 아, 무섭다 징글발 글글오모르마도기 끝! 저 저희 이제 저희는 니가. 이 m t r 이 i n i i m training, r i g h t I'm training, m o n s t e r training, m o n s t e r 는 끝나고 꿀물을 마셔 c 됩니다 야 뭐야? What the fuck? 어왜 a t t h 3 f u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 h e 아! 간장 게장 이건 못 참지. 나밥 이만큼 퍼서요 세 그릇. 이거 세 그릇 간장 게장 먹는데 세 그릇 안 먹는다. 갯집게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뚝 냅니다. 와, <웃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보세요. 요요요요아이 가운데에 모래 주머니가 있어요. 머리 주머니를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사이사이에 있는 살들, 내장들을 빼줘요. 밥을 넣어요. 그냥 올려놔요. 이거 보세요. 너무 너무 굽게 되면 이 등급질이 터져서 딱요 정도만. 진짜 짜증나네 보이세요? 간장 어. 어. 그냥 국물을 남은 밥 위에 살짝 좀 올려놓고 비벼줍니다. 자. 혀 대지 마세요, 혀, 혀, 혀, 혀. 혀, 혀, 대지 마, 혀, 대지 마. 아! 도둑! 법도둑이야! 아! 아! 이건 못 참지, 너를 떠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날나와 같은 인생을 이뤄져 가기를 뜨거워 한말에 나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추억 속에 남은 그 태이기야 여행을 다녀왔죠. 여행을 다녀와서 막 이제 많은 분들이 인스타로 막 쓰지 마 일기 쓰고 지금 일찍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뭐 오케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낙이 된다면 저를 갖다 쓰십시오 하지만 그런 거좀 하지 마요 여자 푸사 사진 들고 <목소리> p 베벅스 with a woman's profil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stop that please It makes me nervous 이쁜 여자 사진 푸사로 해놓고서 들어가면 형 죽고 싶어. 그래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라.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거그래도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권지환이 아 하여튼 지환이야. <웃음> 이름이 권지환이에요. 이름이 권지환인데 이거. 한국 가고 싶다. 걔 같은 코로나 아, 지금 뭐 해외에 있나 보다 했는데 뭐로 만나면 홍콩 여자애랑 연락을 하는데 영 시큰둥하다. 나쁜 면. 아이 <웃음> 새끼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거야. 인연이 있을 수 있고, 인연이 아닐 수 있는데, 너안 좋아한다고 나쁜 년이야! 아, 또 뭐냐면, 아, 지금 이런 것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제 남자친구가 마랑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문제예요. 왜 문제예요? 왜요? 왜요? 왜요? 저랑 같이 마랑님 브이로그를. <웃음> 아니! 몰래 봐.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블랙핑크 멤버분들이 제 영상 추천 영상에 떴는데. 야이 미친 애끼야! 미쳤어? 정짜라 이 애끼야. 죽이지 뭐. 아 근데 상상은 할수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 오해하실까봐.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주세요 혼자봐! 아 남자들 야 남자 야 니들 여자들 보여주지 말라니까? 이런 남자들의 적나라한 이러한 모습을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남자 여자친구한테 보여줬는데 막 중독됐다고 막 본인이 막제 사진을 캡처하고 하는데 아니 왜 아니 왜아 이거 쓰지마 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제가 운동을 하는 운동 유튜버이자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스포츠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가족끼리 앉아서 하하호호 거리면서 저녁밥상 앞에서 볼수 TV에서 볼수 있는 그런 컨텐츠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혼자 봐라 같이 같이 설 날은 어저께고